지금 보실 영상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흔한 교통사고 영상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영상인데 과연 무슨 영상일까요? 플로리다 경찰관 조지는 그날도 도로에서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클리어 워터 금방 도로에서 느닷없이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엔진 고장으로 비상착륙을 한 것이었죠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마치 GTA5가 연상되는 상황입니다 호주 남서부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했고 그 불은 7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소방력을 동원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지는 무서운 산불을 끄기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소방차 블랙박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화재에 대비한 소방차 덕분에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엔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이상한 순간이동현상이 발생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조작된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은색 벤이 다가오자 어떤 남자가 밖으로 떨어지는데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순간이동자인지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스테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한밤중 그들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빅토리아의 한 숲길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어느 부부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발의 차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어느 공원입니다. 한 여자가 걸어가는데 그녀 역시 간발의 차이로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도로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조회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고 파트너의 도움으로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나무의 습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곳은 러시아로 이제 곧 폭풍에 엄청난 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 메뚜기 떼의 습격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행히 차 안에 있어서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